나 왜? 어다 oh 아아 아아아 가 뭐해 맞는 아 아아아아 아아아 뭐가 이상한데? 나 보고 안빠져나 저거 이동해요? 잠깐. 이동해요? 이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해서다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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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딜해야 우리 딜해야 돼. 우리 딜해야 돼. 돼. 진짜 딜해야 돼. 이거 진짜 딜해야 돼. 이거 이거 진짜 딜해야 돼. 아, 또... 아, 아, 아마... 2개는... 들다어가야 돼. 들으면서 못해 못해 못해 딜. 너무 <웃음> 넣었어. 아무 소 넣었어. 발버리 유심해. 발버리.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go. Don't 네 번째 아니 t g 나 네번째 t go. 난 네번째 안 o d o n n o 이분나았다 오, n o 그분말하 아니, 거우데이 아, 구나 머리도 생 이라도 북지이마지막 대지마! 뭐? 오오오 네? 어? 어, 어? 황! 오 어, 황! 오오! 어? 어, 황! 오 어? 황! <웃음> 뭐야? 평타로 잡은 거이